마음공부가한 사람의 인격의 성숙과 의식 수준을 올리는 공부인데 그걸 이 제가 제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서 와서 얘기하고 코끼리 볼때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다 다르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느 부분에서 얘기했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응하는 모습.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의식이 어른인지 알수 있는 거야. 애기들을 가만히 관찰해 봐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다 좋아. 근데 애기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밖에 없는 거야.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안 받아들여. 절대로. 심지어는 틀린 거 알아 머리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그걸 못 꺾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골까지 부리고 요럴때 이게 애기거든. 성숙을 할수록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 엄마가 아빠가 지금 이거 못해주면 이런 거야 그럼 네 이렇게 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공감해주고 엄마 아빠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가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얼마나 남의 입장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인지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는가 즉 남의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는 그 여유 나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아기의식. 애기들은 어때요? 노래도 막개발세발 불러놓고도 아우 잘했네 해야지 좋아하지. 그거 애기 보고 냉정하게 너는 박자 지금 4분의 3박자로 해야 되는데 2분의 1박자 있어 이렇게 안 하지 부모도. 그리고 애들도 무조건 싫어해. 사랑만 좋아해. 그러다가 조금씩 미움을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받아들일 때 얘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좀 성숙한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헤라님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포장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대학생인데 저한테 와서 뮤지컬 배우를 한다는 거야. 수행자인데. 두 시간 상담을 하는데. 야, 노래 잘하니? 잘 모르겠대. 헤라님이 봐줄 수 있니? 그래서 그래, 그랬어. 정말 노래를 하는데 그냥 일반인 수준이 안 돼요. 그냥 <웃음> 괴로웠어 이렇게 듣는데 이게 너무 괴로워. 그냥 좀 잘하는 정도인 줄 알았거든. 그래도 조금은 일반인 주위에서 이렇게 칭찬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래서 아가 다시는 노래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좀뼈 아픈 말을 했어. 절대 하지 마라 니가 이 노래를 누구 다른 사람한테 부른적이 있니 그니까 이때 언제 불러니까 MT가서 거 민박집 할머니 앞에서 불렀대 할머니가 박수 쳐주고 가수하라 그랬대 <웃음> 그걸 민박집 할머니의 그, 그거를 너무 애기의식이라고 알았어 대학생인데 그 할머니의 그거를 그냥 귀엽다고 하는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때 뼈아프게 얘기했거든 다시는 부르지 마라 넌 재능 자체가 없다 그 길로 못 간다 이랬더니 아 정말로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내가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이해 안 해줬다고 그건 이해 안 해주는 게 아니야 그때 이해해 주면 사람 등신 만드는 거야 그냥 어디 가서 오디션이라도 보면 망신을 얼마나 당하겠고 아예 기대를 걸지 말게 해야 될건 싹을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돈 쓰고 낭비하고 뭐 뮤지컬 뭐 악단에 뭐 들어간다는데 이런 소리하고 노래 배우러 다닌다는데 이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프다고 그거를 그렇게 봐주면 안 되는 거지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그치 의식이 그만큼 어린 거야 굉장히 그래서 그럴 때 발달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미움을 받을 때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미움받을 때는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미움 짓을 했나 내가 그게 이해 안될 때는 계속 생각을 해보고 설명을 듣고 이래야 되거든 그리고 역지사지로 역할극을 해보면 알아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얼마나 내가 미웠을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거든 이런 걸 해서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냥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이래 왜나 미워해? 저미움은 나쁜 거지? 나왜 힘들게 해? 나 이해해줘야지 이게 애기 의식이지 그치? 그 상태로 머무르는 거야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무시당할 때는 여러분 내가 무시받을 짓을 한 거야 내가 칭찬받을 때는 내가 칭찬받을 짓을 한 거야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건 밖에서 주는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 문제로 내가 나의 문제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내 문제인 거야 응?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고집부리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잘했는데 날 무시할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바보짓 해놓고도 나 사랑달라고 해 그러면 그게 애기지 유치원생이나 그렇게 해. 무조건 나 이뻐해달라고 그게 뼈아파서 울어야 돼 여러분이 사랑 못받아서 우는 건 벌써 애기야 엄청 부끄럽고 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왜 이럴까 이러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나이는 30먹고 40먹고 50먹었는데 아직도 애기로 살게 한 거에 대해서 뼈아픈 참외와 반성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왜 미워했느냐 고쳐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 고쳐지질 않는 거야 내가 무슨 무시받을 짓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칠거 아니야 무시당하고 미움받아서 이제까지 똑같이 일을 해왔고 몇 년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남들도 눈두개코 하나 입 하나 손두개고 시간도 24시간 똑같고 들어간 돈도 똑같고 먹은 것도 똑같어 그러면 능력이 저 사람만큼 했어야 돼 얼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딴 사람 다 아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 이해해줘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른이잖아 애기 때는 모르지만 애기도 점점 배워서 어릴 때는 그냥 애기처럼 엄마가 밥해주지만 나이 들으면 어때 엄마 밥도 해드리고 이런 책상도 닦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때 내 문제로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야 되는데 고집부리면서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아닌 거야 어린 시절의 마음인 거야 지금 내가 내 어른 마음이 아니라고 어린 시절에 부모가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날 아프게 했을 때 그걸 안받아들이려고 미움 쓰면서 차라리 그 미움을 발산했던 아가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살면서 반항질하면서 막 나가서 골질 부리고 남자 아이들 중에 반항하는 애들은 반항을 하고 나면 일찍 철들어 그런 애들은 정신을 차려 미움질을 다 했거든. 그치?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던 애가 나중에 효자윤녀도 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 참으면서 하나도 발산 안 했어. 이건 뭐야? 골부리는 애가 생기는 거지. 속으로 다아픈게 없고 어 편안하고 다 인정받았다고 느껴서 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참은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두려움과 미움이 켜켜있 쌓여. 내가 그냥 상대에게 무시받고 엄마 아빠한테 수치당하고 어린 시절에 미움받고 할 때마다 올라왔던 그 두려움과 그 엄마 아빠를 향한 미움 같은 것들을 다 내가 나라고 인정해서 풀어내지 않고 소화하지 않고 그냥 살면 요게 빙이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게 올라와서 못 받아들여 애 어른이 되는 거지 어른 몸은 어른인데 애기인 거지 그래서 애독시간 때. 딱 얘기해서 한 방에 못 받아들이고 고집부리는 그 미움과 두려움 몰라때 이게 애기인 거야.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 어릴 때 생긴 거고 조상이 그렇게 살던 조상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애기 마음이야. 하나도 미움 안 받겠다고 그냥. 다나 받아달라고. 떼쓰고 사랑만 받고 싶어. 애기. 고마움인거 그 알아야 돼. 내가 육체가 3, 40이니까 내가 마음도 3, 40인 줄 아니에요. 애기 마음이야. 그래서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 고집 부리는 거야. 그게 괴미움이지. 그게 뭐냐면 ADHD를 일으켜요. 애정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사랑을 못 받아 그게 생기 한번 생기면 점점점점 점점 더 애정 결핍이 심해져. 왜냐하면 미움을 줬을 때 골부리면서 안 받아들이는 아이가 생기면 사랑을 줘도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칭찬받아도 부끄러움이 올라오면서 에이 나한테 한거 아니겠지 하면서 못 받아들여 머리로는 좋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도 미움도 못 받아들이고 사랑도 못 받아들여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애정겹피까지 생겨 애정겹피가 생기니까 점점 사랑받겠다고 어, 지, 자기도 모르게 그비인가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 끊임없이 집중시켜 자기한테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강의 듣거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딴짓을 해. 자기 봐달라고 막 몸을 움직이고 애정결핍이 그게 학생들, 애기들이 생기는 그 ADHD. 과잉행동애막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한테 주먹 끄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결핍 심해서 이상한 틱장애도 일으키고 그게 커서까지 남아 있는 게 크면서 사라지거든 사실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픔 느끼면서 근데 고집이 센 애고들은 클 때까지 이 애기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보통은 커서 그마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 아우 내챙피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깬 적이 있어요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몇 번이 깨졌는데 너무 애기마음에 올라오고 되게 놀란 애기마음이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우리 그 바로 위에 형님이 되게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시집 갔을 때 딸내미가 8살짜리가 있었거든 아다 6살이었구나 근데 설날에 모였어 근데 내애정별피 애기가 얼마나 쎄인지 저희 엄마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정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형님이 아이한테 다정하게 말을 해주는 거야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진짜 부러움이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한복 고름을 매주는 거예요 여섯 살짜리가잘 못하니까 그러면서 뽀뽀를 쫙 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 내 모든 걸다 주고래도 저 뽀뽀를 얻어야지 <웃음> 완전 내 ADHD 그 개가 올라온 거야 어린애기 너무 사랑만 받고 싶어 지금 내몸뚱아리는몇 살이야 그때 26, 일곱인데 이게 지금 그 마음이 올라오면 안 되는 마음 근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 뭐에 홀린 듯이 갔어. 형님한테서 형님 나 옷걸음 좀 맺어 이랬어. <웃음> 이게 미친. 미치... <웃음> 형님이 따뜻한 눈으로 그래 이렇게 맺을 줄 알았거든. 근데 동서는 이런 것도 못 맺? 이러면서 맺주더라고. 근데 또 애기 마음에 올라오면서 어왜나한테 따뜻하게 안해줄 뽀뽀도 안 해줄까? 그 순간 내가 현타가온 거야. 아 이게 이상하구나. 그 어린애기 딸내미한테 해주는 걸 내가 받고 싶은 얘가 누군가. 그래서 충격받아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내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아 우리 엄마한테 늘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날 따뜻하게 봐주고 한번 안아주고 뭘뭐 이렇게 챙겨주는 걸 원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방치돼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도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 하고 엄마는 거의 아팠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래서그 엄청 죽여야 내가 애기구나 내가 어른인 줄 알았더니 어우 창피해 어떻게 막 부끄러움이 올라오는데 수치가 너무 수치스럽잖아 내가 이렇게 애기 마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몸뚱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엄청 그때 되게 되게 수치스럽고 이거 남이 할까봐 두려웠던 기억이 나거든 수행 아닌 수행을 한 거지 그치? 그렇게 나처럼 하면서 깨지게 돼 있거든 성숙하게 돼 있어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회, 사회생활을 많이 안한 아기는 혼자만 있는 아기는 그렇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현타가 올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온다오는 모든 마음은 이건 그냥 내 거지? 이러면서 내가 이상한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을 다 허용하고 딸려가고 이렇게 살면 그냥 어른이 돼서도 그 과잉, 음, 행동장애 즉애정교핍 때문에 자기한테 주목 끄는 그 아기가 그냥 남아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아기가 조금씩은 다 있어 어른한테도 그래서 그 아기가 어떻게 해요? 사랑만 받겠다고 하니까 남이 지적을 하면 그거를 못받아들여 서러워. 무조건 인정해야 돼. 무조건 박수 쳐야 돼. 유치원생이지. 학부모들이 와서 애들이 틀려도 막수치잖아 그걸 받고 싶은 그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서 그게 부끄럽고 그게 두렵고 그거 보는 게 그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죽어도 고집부리면서 내가 맞다고 그 애기 자체가 돼서 절대 안 보는 게 그렇게 될때 의식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의식이. 몸뚱아리만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닌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다. 늙어도 그게 있는 분들은 되게 되게 칭찬만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싫은 거 시키면 심술을 있는 대로 부려놔. 그래서 옆에 사람 되게 힘들게 해. 그게 아기가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어린 아기. 그래서 어른이수록 밖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소화할 힘이 있어. 내 문제로 알고 고치려고 해. 그럴 때 남하고 어울릴 수가 있지.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해서 고치지 않고 어 그걸 골질 부리면 남이 그걸 어떻게 다 맞춰. 못 맞추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눈치가 없어져, 일단은. 그리고 소통이 안 돼. 어울리질 못해. 이 사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이 마음 공부야. 이렇게 소통하는 이 어른이 돼야 돼. 음, 어른이. 특히 지금은 현대에 있는 이 정보, 사회에는 핸드폰 안에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고 정보형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옛날에는 성격이 들어와도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가진 인간이 우위를 선점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다 공유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보만 가지고 있고 남하고 소통을 못하고 남의 피드백을 못 받아들여서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는 인간은 도태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AI가 자리하게 돼. 힘들게 안 하거든 다른 사람은 그냥 입력만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마음 공부가 앞으로는 필수가 되는 거야 5차 산업혁명이 이거죠 그래서 성인 ADHD 환자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 과한 과 말이 아니야 누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곰곰이 내가 왜 미움받을까를 생각해야 되거든 나는 워낙 어렸을 때 미움을 많이 받아서 어린 시절에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왜 이렇게 미움받을까 미움덩어리로 태어나게 내가 얼마나 미운짓 했겠어.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 나왜 미움받아? 그랬더니 네가 미움받을 짓을 한대. 그 다음부터 내가 미움받을 때마다 어떤 짓인가를 이렇게 살폈어요. 어떤 짓인가. 그리고 어렸을 때 고쳤던 기억이 나거든. 최대한 사랑받으려면 노력해야 되잖아.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그 노력을 할때 힘들어요. 일을 못할 때 사랑받을 수 없거든. 근데 일을 잘해야 되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어. 입으로만 그래 열심히 할게 하면서 일을 엉망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쟤는 안 되니까 하면서 그냥 받아주지 않거든. 세상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쳐야 되는 거거든. 그걸 맞추고 고치고 그 마음 공부가 이게 되게 실천적이고 아픈 공부야. 그냥 나를 다 받아달라고 하고 믿는 대로 그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게이 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시받을 짓을 하면 그 열등이, 애고가 있는 거죠. 그거 뼈 아프게 가해자를 써서 올바른 가해자가 그거예요. 써서 딱 알려주고 그 미움을 써서 또한 내 무시당한 열등이 미운 짓하는 열등이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면 뼈 아프게 그 아픔을 느끼고 고쳐야 돼요. 그 수치를 느끼고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안 하겠다고 그냥 서로 이해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애기들이 사는 세상이 돼. 마음 공부는 아기 되는 공부가 아니라 아기 마음을 쓰고 아기 마음에 더불어서 가장 어른 마음, 현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을 쓰는 공부야. 아기와 어른이 하나 돼서 모든 걸 마음으로 알고 다 쓰는 유능이가 되는 공부지. 그냥 아기가 돼서 무조건 나 사랑받겠다고 해맑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가 되는 길이지 잘못하면. 그래서 자기의 의식의 성숙도를 좀 체크하기 바랍니다. 밖에서 피드백 들어올 때. 이걸 갖다 거부하고 고집부리면서 반항하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나 받아들여서 내 문제를 고치려고 하나 내 문제를 거기에도 이제 ADHD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수 있어 한번 얘기해서 딱 듣는 아기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거야 굉장히 사회성이 강하고 수용성이 강하고 바로 고치는 아기고 열번 100번을 얘기해서 안 듣는 사람은 고집이 소가 된 거지 소. 고집부리는 애국가 돼서 하나도 말안 들어준 거야.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남 답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답답하게 그동안에 너무 셌던 거야. 하나도 안 받아들였던 거야. 다 버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 안 하는 거죠. 문제점을 인식하는 순간 너무 뼈 아프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두렵다고 그걸 안 보고 자눈 감고 자는 거야. 그걸 보는 게이 공부예요. 마음 공부가 마음 좀 인정하고 착한 사람 돼서 다 안아주고 그래 그래 받아주고 그냥 애기라고 그렇게 애기로 사는 공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현자가 되는 공부라 남의 스승이 되는 거거든.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치 떠는 애고 오한 방에 죽이고 내 수치 애고는 내가 죽이고 내가 죽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는 아기들은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 죽이기 싫으면 어때? 다 도망가서 마음을 아예 다 버리고 안 보는 거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볼때 죽이는 거야. 내 마음을 보고 그 마음 볼때 올라오는 수치 내 나이와 내 역할과 내 수준에 안 맞는 마음이 올라와 그거 애기 마음이잖아 ADHD 마음 의존성 아기 마음 미운 마음 집착 고집 짐승성의 수치 가해자 뺏는 애고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약자 이 마음을 딱 인식해서 알아차려서 그걸 보는 수치와 두려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마음이지 그게 그래서 무조건 나사랑 좀. 들어오지 마 나한테 나쁜 말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 마음 알아차려서 서로서로 서로 죽여줘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움질이 큰 거야. 아, 여당표는 봐. 야당 쪽 절대 인정 이해 안 해주잖아. 나만 사랑받겠다고. 야당 쪽은 또 어때? 여당 절대 인정. 서로 그러고 있어요. 정치권도. 국민은 정치인 인정 이해 안 해주고 정치인들 위정자들은 국민 이해 안 해주고 서로 그러고 있잖아. 애기 마음으로. 그 이해해주는 마음이 되려면 지금 현대인은 다그 마음이야 알고 보면 ADHD 환자지 다 응?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서 내가 아 ADHD 환자야 이렇게 알때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이럴까내 의식이 왜 이렇게 애기 같을까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 많지 않아 살면서 아우 나는 왜 이럴까 어왜 이렇게 애기 같을까 왜 이렇게 사악할까 어왜 이렇게 이렇게 바꾸만 싶을까? 이렇게 수치스러울까. 어, 그런 게 한두 번 느껴져. 안 그래? 엄청 느껴지잖아. 음. 여러분이 날 보면서 왜 나는 스승을 받아들이고 존경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괴감을 느꼈잖아. 그게 그 마음이 여러분만 있겠어? 나도 이 공부하면서 왜 내가 제자를 질투할까? 질투 엄청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그리고 내가 질투 시즌에는 있잖아. 질투할 여자들이 와. 키 크고 쭉쭉 빵빵해 엄청 예쁘고 똑똑하고 정말 너무너무 너무 사랑받고 이런 나는 제일 부러웠던 게 그렇게 공주처럼 자라서 사랑을 그렇게 받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막그 남편까지 와갖고 너무 남편이 인자한데 막 우리 부인 같은 여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거막저여자왜 <웃음> <웃음> 저렇게 완벽할까 진짜 완벽하게 사랑받는 거 같은 거 보면 진짜 나 그게 되게 근데 거기서 더 올라오는 건 뭐냐면 그 제자가 나를 너무 따르고 마음도 예뻐. 그럼 내가 나에 대한 가해자가 올라오면서 진짜 너는 어쩌면 이 제자만도 못하니 너는 질투하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 되게 부끄럽지만 내가 아, 도대체 이거는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참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괴롭다. 너한테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했어. 질투한다 이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받았어 난 진짜 너무 질투가 올라와 근데 말을 하다보니까 되게 웃겼어 걔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심각했거든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진짜 온갖 용기로 해서 말을 하는데 막상 말을 하니까 점점 가벼워지면서 편안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깔 웃더라고 너무 행복하대 스승님이 자기 질투해줄 정도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여자냐 자기 정말 잘난 여자 맞다 그러더니 너무 해맑게 좋아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깨졌어아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인정하면 저 사람은 행복해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그게 올라와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가볍게 얘기하라야너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 그때는 이제 내가 가볍게 막 얘기하게 된 거지. 처음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해하고 한 1년을 고민했다니까. 그 걔가 또 나한테 너무 그 제자가 되게 이뻐 사랑을 많이 줘서 선물도 맨날 사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지 너 받을 때 이게 나쁜 여인이네 나는 이렇게 내 미움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보면 다 그런 거야 인간은 여러분 봐모짜르트를살리니까 엄청 질투하잖아 그거 당연한 거야 짐승성이 다 있잖아 애고가 좀 가볍게 그걸 인정을 해 그걸 심각해서 수치심 인정 안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밖에서 피드백 받을 때 내가 미워하는 나나 무능한 나를 막 엄청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더안 풀리는 거야 응? 그리고 막 이름까지 주셔서 ADHD 하니 엄청 무서운 것 같잖아 그렇지 ADHD 자기들이 무섭게 이름붙여서못 고치지 마음으로 나의 그 고집 개미움 절대 나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개미움과 개두령 그거 인정해서 풀면 다 그게 고쳐지는 거야 고집을 부리고 그거 큰일 난다고 뭐.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봐야 돼. 자기의 그 아기 마음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 그 고집 때문에 수행이 느린 거야.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지, 이 공부는. 음. 그리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자기 문제를 안 보잖아? 그러면 꼭 밖에서 봐, 자기 마음을. 밖에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위대한 이슈 할 때, 저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나는 아무 마음이 없는데 자기 혼자 내 마음으로 아저 헤라라는 저 여자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봐. 이렇게 해서 댓글 달때 있어요. 보면 웃음이 나오지. 나는 아무 마음이 안올라그 댓글을 봐도. 그러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은 다 다르거든. 며칠 전에 위대한 뉴스에서 학총 패션을 찍었어요. 학부모 패션. 근데 그 학총 패션에서 예쁘게 입고 가. 학부모가. 근데 그게 사회문제가왜 되냐면 예쁜 옷이 좋아서 그냥 예쁜 걸 입으면 어, 그게 문 사회문제가 되면 패션 모델들이 예쁘게 입는 거왜 문제가 안 돼?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런웨이를 하는데 왜 그건 멋있다 그럴까?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촌 패션에서 그 옷을 입을 때 그냥 아름다운 옷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학부모 기죽이고 우리 아이 기살리고 나는 샤넬 가방 들었어? 이렇게 명품 입었어 이러면서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 옷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입으니까 그게 수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남을 갖다가 위화감 들게 하니까 하지만 그냥 옷을 사랑해서 그냥 입을 때는 위화감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예쁜 옷을 입어도 이게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음. 옷으로 남한테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을 다 버리고 음. 사는 분들이 내가 어떨 때 위대한 주쇼에서 이제 예쁘게 입는 건 내가 옷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사는 게 인생이거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았더라고. 어옷 입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냐고. 근데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 본인이 옷을 입는 용도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입는다. 남의 위에 쓰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더 우월해지려고 입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수치스러우니까. 다 버렸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남을 통해 이렇게 딱 보는거죠 음. 자기가 버린 마음은 남을 통해서도 보는거야 그 남을 통해서 볼때 알아차리고 음. 또 내가 올라올 때 남이 나한테 지적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 봐서 두려움 수치 올라오면 또 남이 지적할 때는 반드시 있거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자기 문제를 보는 공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